자, 안녕하세요. 디비랜드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 있는 국토교통정보시스템 사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여기 국토교통정보시스템에 가시게 되면 국토, 하천, 도시건축, 주택도로, 공간정보, 건설, 즉 온갖 부동산과 관련 있는 모든 정보들에 대해서 모아놓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이트를 가실 필요 없이 국토교통부에 있는 국토정보시스템에 들어오게 되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철도와 관련된 정보, 도로와 관련된 정보, 항공과 관련된 정보 등 각종 국토 정보와 관련된 정보를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내려 보시게 되면요. 은 그와 관련된 있는 시스템으로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시가격 알림이, 실가격 공개 시스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거죠. 그리고 공간 정보 포털, 그 다음에 택지 정보 시스템, 리치 정보 시스템. 여러분들이 아마 공간 정보 포털 시스템이나 택지 정보 시스템이나 리치 정보 시스템 이런 쪽은 잘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못 들어보셨을 거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마이 홈, 전월세 지원센터, 주택 도시기금. 보통 이두 개는 대출과 관련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는 대출은 아니지만, 임대주택이나 주택 관련되 있는 정보들이 여기 마이 홈이라는 곳에 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급여, 부동산 통계 정보 시스템, 중앙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시리얼 이렇게 가지고 어 모아놓고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어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이 사이트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 디비랜드였고요. 다음에 여러분들과 뵙도록 하고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